2021년 9월 2일에 4300원짜리 석류나무 두 개를 샀어요. 그런데 뭐 그냥 옥상에서 옥상 정원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꽃 피고 알아서 열매 맺었는데 하나는 조금 큰거 왼쪽 거 하나 하나는 작은 거두개 팠어요. 근데 얘를 저는 석류를 선물을 받아본 적은 있지만 먹어본 적은 없어서. 먹는 건 아직 익숙하지 않는데요. 그리고 워낙 조그마니까. 음, 그리고 뭐, 신성류 단성류, 뭐,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뭔지도 모르겠어서, 일단은 두 나무는 같은 걸로 봐서, 그냥 씨앗을 분리해서 지금 심어보려 합니다. 음, 이게 지금 제가 비닐봉지에 넣었더니, 이동하느라고 비닐봉지에 넣었더니 약간 상했나 보네요. 이러지 않았는데, 오와! 어진짜 찍을 걸 아. 예뻤는데 이렇게 예뻤는데 얘가 이상하네 어 며칠 사이에 다 상했네요. 얘를 갖다가 지금 어, 가즙을 제거하고 씨앗만 분리해서 하겠습니다. 성류는 사실 시, 씨앗도 다 먹고 껍질은 잘 말려서 깨끗이 닦아서 차로 머신답니다. 그러니까 이거 하나도 버리는 게 없대요. 근데 저는 이거는 워낙 작으니까 일단 씨앗을 분리해서 심어보려 합니다. 어떻게 되는지. 이 과즙을 다 제거해서 이거를 원래 음, 이전성류 먹어본 적이 없어서 어쨌든 여성에게도 좋고 남자에게는 전립선암 예방도 있고 엄청나게 좋답니다. 지금 어떤 유튜브 방송을 봤는데 예, 굉장히 좋테니까 저는 여성에게만 좋은 줄 알았어요. 에스트로겐이 음, 폐경기 여성에 서 사라지니까 이렇게 예. 다 제거한 다음에 얘를 심어보면 네. 싹이 나면 음, 좋겠습니다. 심어볼게요. 그다 상했는데 이거가 그래도 색깔이 좀 보이네요. 이게 석류잖아요. 요거 과, 과즙을 다 빼고 요 씨앗만 골라서 예 심어보겠습니다. 그 물에다 빡빡 씻어서 그 쇠망에 열심히 해도 어 결국은 일일이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냥 뭐 이렇게 많이 키워도 제가 다 키울 수도 없고 지금 현재 석류나무 산게 원래 음 2021년 9월에 두개 샀고요. 2022년 한몇 월에 샀는지 걔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세 그루 샀어요. 그래서 음 근데 다성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음 하여튼 요거를 10개만 심어볼게요. 제가 뭐 이거 다 키워도 다못 자랄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성류, 제가 키운, 어, 뭐 제가 키웠다기에는 햇빛과 <웃음> 바람과, <웃음> 음, 빗물 또는 수돗물, <웃음> 그것, 그것이 키웠죠. 에. 10개만 심어 볼게요. 어, 그리고 그 후에 소식을 전할게요. 예, 감사합니다.